뭐 흡사 지현호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어, 굉장히.. 어 잘했네요 <웃음> 안녕하세요, DA 이 생일과 최종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지난번에 웹드라마 주인공들 외모 분석을 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친구들의 외모와 DA 모델들로 가상 캐스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가 윗줄 구워줘야 웹드라마 일찍 남자 주인공 지효현호 씨죠 굉장히 선이 굵은 남자 스타일이죠 약 상남자 스타일이죠 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속상 같은 무쌍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긴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매가 굉장히 시원하고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 남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눈입니다 과연 지현호처럼 축복받은 눈으로 판골탈퇴했을지디에가 선정한 지현호 지금 가상 캐스팅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와우, 좋네요 오, 비슷한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어, 예전에 이분은 굉장히 쌍꺼풀이 짙었죠 약간 느끼해 보이고 과해 보일 수 있는 약간 여자 쌍꺼풀 같은 느낌이었는데 라인을 살짝 낮추면서 무쌍 같은 속상을 만들면서 또 눈매교정이라는 수술을 통해 눈을 또렷하게 만들었네요 지현호 씨처럼 좀 낮췄더니 훨씬 더 남성적인 느낌의 눈도 이제 시원해 보이는 느낌이 있네요 이분은 눈 자체의 길이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오 흡사. 지현호 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. 오, 굉장히 오, 잘했네요. <웃음> 이렇게 해서 DA 지현호 가상캐스팅 완료!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!